또다모르는 세게, 세게 오케이 네. 네. 네. 빨리 지금 어, 음, 음, 음. 음. 음. 나목수아들이라 <웃음> 고생하셨습니다 네. 이게 너무 멋있어 네.